잘 먹겠습니다. 야, 동참할 사람난 바빠서 이만. 다 아빠 나도. 아빠, 아빠 나도. 나 <놀람> 데 아! 드린데데데 아메리카노 응? 어? 너도 커피 타줘응 너무 맛실건데 아멘. 아멘? 그럼 이거 지민이 거. 뭐지? 기분 나쁘지. 이건 거에다가 해가지고 거기다가 찬물을 그 얼음을 그, 왜 넣어? 이런 맛인데 원래? 이렇게 먹지 않을 거면 의미가 없다구요. 음. <웃음> <웃음> <웃음> 우와, 이쁘다 얘가 한 3일은 됐어요. 3일 넘은 것 같은데? 사야 됐는데 물을 계속 갈아주니까 진짜 오래가더라고요 예쁘다 우왕! 작업하러 가야겠다 헐 미쳤다리 와 창문 되게 잘 열리네 근데 아눈 미친 거 아니야? 아 대박이야 야 진짜 많이 쌓였어 진짜? 응. 내 생각에 한 5cm 쌓인 것 같아 진짜. 어우 나를 엄두도 안 나. 어 추워. 여 진짜 귀엽다 빨리 이거 봐봐 이거 도저히 안 보여줄 수 없어 야 주둥이 너무 귀엽지 않냐? 음 이거 봐. 볼 봐. 이거. 응. 아, 봤어 그거. 봤어? 응. 이거? 어, 그거 봤어 진짜. 딱 그걸로 봤어. 너무 재밌어 보여. 아니 이거 봐. 아, 나 작업해야 된다고. 이거 뭐야? 아, 귀여워. 미쳤다. 얘네 뭐야? 추워서 이런가 봐. 아 그런가? 쭈쭈쭈쭈쭈쭈. 아이고야. 아이고야. 짜잔. 제가 겨울, 거의 겨울 끝날 쯤에 패딩을 샀는데, 파르티멘트에서 근데 그때 사서 입은 첫날에 이렇게 걸려서 찢어졌어요. <웃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수선하기가 귀찮아가지고, 겨울 내내. 계속 이러고 다녔어요. 이제 오늘 수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수선날서 해도 없이 봄이 다가오고 말았어요. 바늘질은 진짜 오랜만인데 실이 색깔이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티가 나긴 하겠죠. 어떻게 티안 나게 하지? 더해소 시끄러 죽겠어 어떡하지? 응? 와, 키 엄청나 이거 거 같아. 비장비장 <웃음> 비장. <웃음> 여러분, 제가 잘 수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어, 여기 불티 안 나네? 어, 괜찮다. 약간 흥미적이네? <웃음> 짜잔. 모르겠다. <웃음> 여러분 제가 이 옷을 너무 험하게 입는 건지 아니면 옷 자체가 좀 약한 건지 몰라도 지퍼가 여기가 쎄거든요? 그래서 여기 걸려요 되게 빵꾸 빵꾸 났어요 핏은 예쁜데 비추 <웃음> 하여튼 패딩을 다 꾸몄습니다 작업하고서 다 갔다 와가지고 운동을 했는데 봄이 돼가지고 제가 솔직히 겨울에는 좀 약간 요 운동하기가 싫어가지고 이제 봄맞이로 영상 또 코스를 또 새로 짜가지고 오늘 약간 버벅대면서 <웃음> 하긴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또이번에또 새로운 운동복이 생겨가지고 요거는 이제 여기 이름이 뭐였더라? 이게 그란데라인이라는 브랜드의 그 운동복이에요 보면은 <웃음> 얘가 색깔이 되게 뭐라고 할까 예쁜 코코넛 색깔? 약간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좀 약간 살색이랑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봤을 때 되게 약간 세련된 느낌이에요. 음, 거는 히트롱 슬리브 시나몬 계피 색깔. <웃음> 이런 느낌. 여기가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등이 파져있어가지고 뒷태가 진짜 예뻐 보여요. 그 다음에 저거 이게 진짜 마음에 드는 점이 뭐냐면 얘가 이 가슴에 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운동하기 전에 스포츠 브라를 입고 거기다가 탑을 입고 레깅스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번거로웠는데 그한 단계가 줄어들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바로 딱 입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넥라인이 되게 예쁘게 여기 이렇게 뭐지? 이 줄이랑 같이 이렇게 돼있어서 여기가 되게 어깨라인이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요거랑 거의 약간 세트급으로 바지가 있는데 레깅스 요거는 인시저 슬림 레깅스 브라운 인데 저는 요거 너무 타이트하게 입기 싫어가지고 레깅스 너무 타이트하면 입, 입을 때 완전 이렇게 낑낑거리면서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M 사이즈로 했어요 그냥 옆에 이렇게 절개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뭔가 다리가 좀더 롱해 보일 수 있게 그 다음에 여기 배 부분에 여기도 이렇게 좀 두껍게 되어 있어가지고 허리 라인 말려 내려가지 않게 사실 레깅스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해서 똘똘똘 내려가지 않는 거? 굉장히 편하게 요즘 입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신년 <웃음> 목표로 버킷리스트로 힙업 하는 거목표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저 요새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운동을 마쳤어요 씻어야지 이거 제가 먹는 프로틴이 마이 프로틴이 브랜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이 프로틴인데 제가 전에 루틴 설명하는 영상에서 이거 먹는다고 했었는데 딸기 맛 별로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다른 뭐지? 초코맛을 시켰었는데 알고 보니까 딸기 맛이 최선이었다는 거 <웃음> 그래서 초코맛은 다 먹지도 못하고 버렸어요. 도저히 못 먹겠어가지고 뭔가 미묘하게 그 역한 맛이 나서 저는 딸기 맛을 샀습니다, 다시. 저는 이제 다시 또 작업을 할 거예요. <웃음> 무한의 굴레랍니다. 왜 그래? 그냥